근데 여기서 정말 자신 있었거든요. 이게, 어, 유효성 평가의 기준. 아니, 당연히 그동안 임상시험 하기 전에 우리가 사례가 많이 있었으니까. 그래서 효과가 당연히 잘 보고 있으니까 상당히 그 성공 기준을 까다롭게 잡았어요. 무흡 호 지수가 10 이하. 그러니까 1시간에 10번 이하. 그러니까 거의 정상에 가까게 떨어지고 50% 이상이 감소해야 효과가 있다는 거는 직으을 하는 건데 이게 보통 경우라면 당연히 다 그렇게 하는데 심각하게 올라간 상황에서는 어 어려움이 음. 있어. 이게 상시험 계획서 목 잡니다. 어마어마한 이 이거를 음. 누가 해주냐 안 <웃음> 해줘요. 음. 이 방면에는 아는 전문가들이 음. 없어요. 그걸 또 제가 작가가 되어갖고 그걸 다 만들고. 뭐 이제 이쪽 그 임상에 대한 전문 쪽은 이제 그쪽 그 1억원의 그그 저기가 뭐지 그 진행료가 1억원이에요. 모니터링 해주고 이제 이런 거 해주는 그거 이제 1억원을 더걱줘가면서까지그 서포트를 그용해서 이런 거 만들어내는 거예요. 아유 머리가 지금 생각을면 머리가 지나지 <웃음>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거 보면 각 대학마다 임상을 하는 대학마다 생명윤리심의위원회라고 하는 1년 두 달에 한 번인가 열려요 음. 아우 고 그거를 음. 받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것도 어, 둘이 하나 진짜 잡아가지고 임상시험 계획서가 잘 됐니, 어쩐니 뭐 이건 왜 이렇게 했니 막 아우 정말 <웃음> 이게 아까 그 임상시험 시작되기 전 전부터 계속 하는 거예요 서울제학병원더 세요. 전국대학병원은다 해놨는데 자료가 없어져 버렸어. 그래서 결국 임상시험 승인 아. 그 승인을 받습니다. 임상시험을 하겠다라고 승인 받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고 아. 이게 이 도장 하나가 그렇게 참 대단한 도장들에 이게 <웃음> 승인. 야식품의약품안전총장의 지게나가 받는데 이렇게. 그렇습니다. 아. 이, 이비유과 의사들은 이 구강장치 바이오 가드에서는 그냥, 아, 효과가 있을 수 있어 정도 수준인지 이거를 조종하고 하고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처음에 음성을 진행했는데, 아니, 처음에 이 효과가 착용하고, 그, 그, 무흡증 환자 중에서, 중증, 무흡증 환자들을 따르고 봐서 임상하실래요? 이거 공짜로 봤는데, 이거 이거지. 수술해도 안 되고, 뭐하도안 되고, 그냥 신규 환자 중에서 참여하겠다라는 의사를 가진 사람들은 이제 참여를 시키는 거예요. 근데, 어, 초기에, 어, 장치를 하고 나서 한 달, 약 5주 정도 있다가, 이제 검사를, 수면담 검사 해서 평가를 하는데, 어, 초기에, 당연히, 효과가 팍팍 나와야 되는, 안, 나오는 비율이, 성공 비율이 50%밖에 안 되는 거야.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, 조절을 하나도 안 하고, 계속 검사만한걸 아니 사람들. 장치 끼웠으니까. 그 아까운 30%가 그렇게 날아가 버린 거예요. 조절을, 조절기 달린 장치를 조절을 안 하고, 그냥 해버렸으니 <웃음> 내가 얼마나 복장이 터졌어요. 그, 래서 이제 그 이후로, 이제 저도 해가지고 조절을 했냐, 줬냐, 이렇게 일일이 다. 했더니, 이제 결과가 이제 다시 좋아지는 거예요. 그니까, 아까 그, 사용 후기에 보면, 그니까, 이때만 해도 노하우가 좀 쌓였는데, 그때 초창기에는, 일단, 많이 빼다 보니까, 효과를 빨리 보기 위해서, 하다 보니까, 이 무리가 좀 따랐거든요. 턱관절이 아파요, 이빨이 아파요,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, 그런 것들이, 어, 임상하기 한참 전에, 그런 사례들이,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참 미안하기도 하죠. 근데 어쩔 수 없어. <웃음> 그래서 이 아까운 게 64%밖에 안 나온 거예요 성공률이. 실질적으로 우리 해보면 90% 이상 나오거든요 성공률이. 근데 이런 조절을 하지 않고 그냥 막 해버리니까. 그래서. 이 조절의 주요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란색하고 노란색이 어떤 차입니까? 이게 원래 그 처음, 초, 처음에 검사했을 때 AH, 음. AH가 무읍, 저읍, 지수 1시간에 무읍과 저업이몇 번이 나오는 지 음. 이게 뭐 이렇게 수십 번씩 나오는 사람들이 이게 다 개선이 됐다는 거예 음. 이 그래프 하나 가격이 약 500만원 정도 됩니다. <웃음> 이, 이, 이 막대기 하나가. 그결과를 만들어주는데, <웃음> 임상시험 <해놔면>. 그 비용으로 <웃음> 환산을 해보면,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이거 하나 얻으려고 이렇게 근데 <웃음> 이렇게 다 망해 먹었으니까 얼마나 속이 터졌어. 우라통이 터지지. 그때. <웃음> 나는 최소 80% 나온다라고 장담을 하고 갔는데,